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캔브리지 동아시아사 중에 한국사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의 성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좀 복습을 하고 마저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1860년대의 조선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1860년대의 조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흥선 대원군 이었습니다 그죠 고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나이가 어려 아직 직접 정치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행하던 때가 바로 1860년대의 조선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흥선대원군이 한 일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류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첫 번째 내부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은 어떤 일을 했었나요 그것은 바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했나요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세도정치로 인해서 무너졌던 조선의 통치체제를 바로 세우는 일, 통치체제의 재정비를 했던 것이 흥선대원군의 내부적인 업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어떤 일들을 했나요? 첫 번째, 안동 김씨가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기관이 비변사를. 타파하였다라는 이런 내용 배웠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법전을 재정비하면서 대전회통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실추되었던, 떠, 떨어졌던 조선의 왕권을, 왕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다시 지었나요? 경복궁을? 다시 지었어요. 그죠? 강복궁을 중건했습니다. 자, 이후에 양반들이 이 조선의 농민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했는데 첫 번째, 전국에 차고 넘치는 서원들을 어떻게 했어요? 정리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호포제를 실시하고 어, 쓸까? 응, 아니지, 어, 호포제를 한번 쓰자.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하고 호포제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뭐 사창제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면서 어... 태도정치 시기에 나타났었던 이른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이 농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나름 뭐어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원납전의 징수라든지 당백전의 발행 등으로 인해서 몇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혼란 같은 것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흥선대원군의 통치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개혁은 대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평가를 해봤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음. 자, 그러나, 풍선대형군의 경우에는, 사화평명 이후에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 침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서양 세력들이 대서 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일단 조선의 경우에는 서양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나요? 그들과 통상, 수교를, 외교관계를 맺고 장사를 하는 것을 무엇하는? 아, 빌 원래 이런 반이었나? 너희 오늘 대답도 잘하는 반이었잖아. 지금 유튜브 찍는다고 지금 쫄아가지고 대답도 안하고 그러는 거야? 어, 괜찮아요 여러분. 흔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얼굴 안 나오고 여러분 목소리밖에 안 나와요. 음. 자 어떤 정책이었었나요? 통상 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왜? 무엇의 확산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천주교의 확산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이어 나갔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느냐? 자, 서양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죠? 프랑스 선교사를 죽이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를 처형했던 병인양류 같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평양에 접근해서 통상을 요구했던 미국 배 제너를 셔머노를 불태웠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병인 양료 같은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조선을 개항시키고자 프랑스가 군대를 강화도로 보내서 강화도를 일시적으로 점령하기도 했어요. 무엇? 병인 양료라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죠? 응? 어, 뭐, 어쩐지. 네. 병인 양료 아니고 뭐라고 쓰면 되나요? 박해였죠 그죠? 병인 박해 병인 박해로 인해서 병인 양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어요 비록 조선에 큰 피해를 입긴 했지만 은 조선은 끝끝내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자 독일 상인인 누구?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의 문을 열어보고자 흥선대왕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무덤에 도굴을 해서 그 아버지의 관을 인질로 삼아서 문을 열려고 했었던 오페르트의 라면 군묘 도굴 미수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에 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더욱 더 조선은 통상 수교 정책이 강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자 한편 제너럴 셔먼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조선을 개항시키고자 미국이 강화도로 침략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신미양료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자, 이 과정에서 조선은 큰피해를입긴 했습니다만 끝끝내 미국의 통상수교에 응하나요 응하지 않았나요? 맞아. 응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끝까지 어? 이거 혹시 여기 가려서 안 나오려나? 네, 끝까지 어, 그들의 통상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비석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세웠습니다. 뭐? 그렇죠. 척 화비를 세워서, 어, 전국에게, 어,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일들이 1860년대에 있었던 조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나요. 네. 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1870년대로 가게 되면서 이러한 조선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조선이 다른 나라에게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1873년이 되었습니다. 도종이 왕이 된지 1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12살의 소년은 22살의 어른이 되었죠. 전 근대 시기에 22살이라고 한다면은 완전한 어른이에요, 그죠? 렇 스스로 직접 정치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아니 어떻게 본다면 22살이라 했었는데 아직까지 스스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최익현 같은 저런 양반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왕이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흥선대원군 아무것도 아니면서 왕의 아버지에 불과한 사람이 정치를 대신하고 있느냐. 흥선대원군은 이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소문이 올라가게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반박할 여지가 있나요? 왕조 국가인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왕이 정치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하야 정치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고종이 친정, 직접 정치를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집권 오버가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은 왕은 혼자서 정치를 할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정치를 하려면은 자기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나의 세력이 필요해, 그지? 예를 들자면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자신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나요? 기억나나요? 종친들이었어요. 그죠? 종친부의 기능을 강화해서 종친들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갔잖아. 그렇지? 그렇다면은 사실 권력을 넘겨 줄 의지가 없었던 흥선대원군. 그래서 자기 편이 없었던 고종을 누구를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서 정치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민씨 일파였습니다. 고종의 부인 민비였고요. 나중에 명성황후라고 불리는 민씨 왕비였던 것이죠. 자기의 부인과 그리고 자기 부인의 가족들을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로 삼아서 정치를 해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고종과 민씨 일파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정권의 교체가 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느냐? 자, 흥선 대원군의 경우에는 끝끝내 무엇했던 사람이에요? 외국과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자, 하지만 고종과 민씨 일파의 경우에는 생각이 조금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저렇게 서양인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와 새로운 물건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통상수교의 거부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이 물러서게 되면서 조선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약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물론 조선의 대부분의 양반 유생들은 서양인들을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고 서양인들과 통상 수교하게 될 경우에는 천주교가 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모든 양반들이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양반들 가운데서도 특히 일부 실학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느냐? 중국에 가봤더니 이미 서양의 물건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같아지기 위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우리도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루빨리 하지 않으면 늦는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냐면 통상개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감히 입밖에 꺼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정권이 교체가 되자 이 어떤 통상개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조선의 경우에는 외부 세력이 조선의 문을 열기 위해서 침략적인 접근을 하고 압박을 가했던 것도 맞지만 조선 내부적으로도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 문을 열려고 하는,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는 내부적인 움직임도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아두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어떠한 논리를 만들어내느냐. 조선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전에는 근대화를, 할, 근대화를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를 만들면서 비로소 조선 땅에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라는 식으로 조선의시 대한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러어 역사 논리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론 조선의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문을 연 것도 맞지만 그와오지 않게 조선 내부에서도 문을 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됐나요? 자, 이후에 조선의 문을 열려는 침략적인 접근이 이어지게 되는데 어느 나라에 의한 것이었느냐? 바로 일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서계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1868년에서부터 1875년까지 에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으면 알리려는 서기를 조선에게 일본은 전달하려고 합니다. 뭔 소리냐? 기억이 나시나요?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개항되고 난 이후에 무사들이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를 세웠어. 그 사건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메이지 유신이었어. 그지? 그리고 일본은 이후에 근대적인 정책들을, 개혁들을 추진해 나가게 되죠. 그죠? 그것까지 통틀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일본은 우리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가 되었어. 라는 사실을 조선에게 외교문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였다. 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이때 일본이 조선에게 보내려고 하였던 외교문서를 무엇이라고 불렀다? 서계라고 불렀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게 서계라는 이름의 외교 문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잘 안돼요. 그것 때문에 양국 사이에서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사건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른다? 서계 사건이라고 부른다. 자, 왜 일본은 조선에게 서계를 전달하려고 하였느냐? 일단은 새 정부의 수립을 알리면서 조선과 새로운 외교와 함께 교역의 관계를 맺고요. 그 과정에서 조선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서계 전달의 시도를 조선이 거부합니다. 일본이 보낸 외교 문서를 조선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일본이 전달하려고 했던 서계라는 외교문서에 황이라든지 칙과 같은 조선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황이나 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황이라고 하는 것은 요 원래 중국의 황제가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칙. 칙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해.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조선에게 보내는 편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일본의 천황이 스스로를 황이라고 칭하고 조선에게 내리는 명령을 칙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이 들어갔던 겁니다. 받아보니까 일본이 마치 조선을 무엇처럼 대하는 신화의 나라처럼 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자 조선 정부도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랐느냐? 지금까지 일본에서 들어왔던 외교 문서에 이런 표현이 없었거든. 그럼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난 일이냐? 자임재 어, 외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 관계는? 끊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의 에도 막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기유약조라는 걸 맺으면서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 되거든요. 자, 그 것을 중재했던 나라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조선 사이의 외교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일본의 대마도 지역이에요. 스시마 섬입니다. 자, 왜 그랬느냐? 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있는 섬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네는 뭘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냐면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야. 두 나라가 원만하게 외교관계가 다시 맺어져야 자기들이 먹고 살 수가 있거든. 자 그런데 임재왜란 이후에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조선은 자기 나라가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고 싶어했어. 반대로 일본 역시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관계에서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 쪽에서 어떠한 표현을 써요? 자신들이 조선보다 우위에 있는 것과 같은 표현을 쓴 외교 문서를 대마도에게 주면서 요거 조선에게 전달해라라고 했던 겁니다. 대마도는요. 읽어보니까 요거 조선에 가면 조선 정부가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문서를 위조해요. 마치 일본이 조선을 위에 있는 나라인 것처럼, 나라로 생각하는 것처럼 외교문서를 위조해서 조선에게 보냅니다. 그럼 조선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마치 일본을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외교문서를 써서 대마도에게 주죠. 그럼 대마도는 그걸 또 수정을 해서 마치 조선이 일본을 위에 있는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외교문서를 꾸며서 에도 막부에게 전달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은 또 일본은 서로가 자기가 다른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우위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정부가 이제는 대마도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조선정부에게 외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가져왔던 서계를 보니까 조선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는 왜 이러지? 미쳤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외교부서 기분 나빠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특히 1875년에 서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던 일본 사전의 경우에는 어떤 모습로왔느냐 서양의 배, 이양선을 타고 왔어요. 외교 사전의 모습을 보니까 양복을 입고 있었고요. 머리를 상투를 튼게 아니라 지금처럼 서양식으로 머리를 깎은 일본인이 왔던 겁니다. 와, 얘네 완전히 서양 오락해가 됐네? 너네랑은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조선 정부가 끝끝내 서계의 접수를 거부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부 그래서 어떠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할까요? 그렇죠. 한번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한반도를 정벌하자. 정한론 같은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음. 마치 자기들이 미국에게 당했던 방식 그대로, 뭐예요? 호화외교죠배 그렇죠? 타고 와서 대포를 빵빵 쏴서 조선을 겁을 주고 문을 열게 만들자 라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조선을 개항할 것을 일본이 추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음. 자 그렇게 그런 정책이 추진이 되어서 일어나게 된 사건 그게 바로 1875년의 운요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운요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와요 요거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아, 영국으로부터 구입한 영국제 증기추진형 범선입니다 증기추진형 범선 뭔 말이냐 이배 안에는 석탄을 태워서 움직이는 엔진 증기기관이 들어가 있는 배예요 그런데 그 힘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무엇도 달려있어요? 배가 달린 배를 뭐라 그러게? 아니 도시 달린 배를 뭐라 그러게? 범선이라고 불러요. 엔진으로도 가지만 돛도 달려있는 배 증기추진형 범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실려있어요? 영국에서 산 최신식 대포 무기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해 되시나요? 음. 뭘 하기 위해서? 조선을 겁주기 위해서 이 배를 보냈던 겁니다. 일본의 운요호가 강화도로 접근을 합니다. 조선군 강화도를 지키는 조선군을 가만 보니까 갑자기 서양 배가 나타났어, 그지또 뭔가 쳐들어 왔나 싶어서 가까이 오지 마라고 위협 사격을 가합니다. 그러자 운요호 쪽에서 어 니네가 먼저 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협 사격밖에 하지 않았던 조선군을 향해서 이 영국제 대포를 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화도의 이, 이 군사 기지 초지진이 박살이 나고요. 오늘날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의 일본 군대가 상륙을 해서 약탈과 살인과 방화, 불태움 등을 저지르고 돌아갑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과시하고 돌아갔던 사건 그게 바로 운요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음. 자, 사실 이 조선이 이 운요호라고 하는 배한 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한 까닭은 물론 그들에 비해서 군사력이 떨어졌던 것도 맞기는 해요. 하지만 이미 강화도는 어떤 상태였느냐? 신미 양료 때 미국의 침입을 받아서 초토화가 된 상태였고, 그게 아직 복구가 안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작 대한 척에 이렇게 강화도가 점령당하고 초토화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음. 다음에 1876년에 일본이 내척의 군함을 파견하면서 문을 열 것을 요구합니다. 문을 열고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고 무역을 할 것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무력시위를 하죠. 일본군이 강화도를 점령을 하면서 만약에 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압박을 조선정부에게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정부는 무엇을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일본과 조약을 맺기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일본의 무력에만 굴복을 해서 문을 연 것은 아니었다. 조선정부도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통상개화론. 이제 우리도 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압박을 가해서 문을 열게 된 거? 맞아요. 하지만 조선정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문을 열기는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왕 문을 열 거면은 직접 다이렉트로 서양 오랑캐에게 문을 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일본을 통해서 문을 여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일본의 교선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조선이 처음으로 외국에게 문을 여는 근대적인 조약을 맺게 되었으니 그 조약의 이름이 무엇이었다? 강화도에서 맺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었던 것이고요. 공식 명칭, 오피셜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가 되겠습니다.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이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는 라 거예요. 자이 강화도 조약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느냐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다 다른 나라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왜 들어갔느냐 일본이 조선을 우대해서 조선과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와 무역을 하려고 넣어놓은 내용이냐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왜 이런 내용을 넣어놨느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청나라는 청나라 나름대로 근대화를 통해서 무엇 하려고 했나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죠? 자그 가운데 조선의 경우에는 청나라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 그지? 간접적이든 어쨌든 간에 청나라의 영역이 다소 조선에서 발휘되고 있었단 말이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영역력을 무엇할 필요가 있었다? 부정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표현은 뭔 얘기예요? 조선은 청나라의 지배나 간섭을 받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이런 내용을 먼저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유리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음. 두 번째 어, 항구를 열게 됩니다. 부산을 비롯해서 두 개의 항구를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정해서 열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두 개의 항구는 나중에 각각 원산과 인천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항구가 가장 먼저 일본에게 열리게 돼요. 자 부산을 먼저 개항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산은 일본이랑 가장 가까운 항구예요. 그래서 일본의 물건을 수출할 때 제일 가깝고 편한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먼저 부산을 항구를 열게 된 겁니다. 이해되나요? 원산은 왜 개항시켰을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가면 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산을 개항시킨 을 겁니다. 인천은 왜 개항을 했을까? 인천은 서울과 가장 가까워요 그죠 조선의 정치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인천을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간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을 개항을 시킨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세 개의 항구가 개항이 돼요 자 일곱 번째 항목을 보면은요 조선에 대한 해안측량권을 일본이 가져갑니다 해안측량권이 무엇이냐 조선의 바닷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간 겁니다 왜 이런 걸 가져갔느냐 앞으로 조선을. 침략하려면 조선에서 전쟁을 하려면 조선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져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략을 위한 정보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안 측량권을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볼 수가 있겠네요. 되셨나요? 음. 자열 번째 항목을 보면은요,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영사 재판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져가요. 영사 재판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요, 일본 사람은 영사 일본 외교관이 재판한다라는 게 영사 재판권입니다. 자 이런 내용 왜 들어갔느냐? 개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무역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조선법에 대해서 잘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조선의 법을 어겨서 억울하게 조선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저지른 잘못은 누가 판단하겠다? 일본 외교관이 판단해서 일본 법에 의해서 재판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져간게 영사재판권인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내용처럼 들리고 아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선에서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조선 사람들이 그것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침략적인 행위가 자연스럽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얻어낸 게 바로 영사 재판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음.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 볼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꼭꼭 문을 걸어 잠그었던 조선이 처음으로 문을 열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였다.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점에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우리는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이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한계를 갖는다라고 평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점은 다소 안타깝긴 합니다만 에 그렇다고 해서 조선의 식민지가 된 것은 아니에요 청나라도 불평등 조약으로 문을 열고 근대화 시작했고 일본 역시 미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근대화를 시작했어요 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절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조선이 근대화를 어떻게 해나가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자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는 이제 조선의 문을 처음 연 조약이었고요. 이후에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율하고 정할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이후에 몇 가지 부속적인 추가 조약들을 맺게 되는데 조일수호조규 부록이라든지 조일무역규칙 같은 이런 어떤 조약들을 일본과 조선이 추가적으로 맺게 됩니다. 자 이런 조약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었냐면요. 개항장 내에서 일본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 일본의 조선에서 무제한으로 양곡, 쌀과 곡식을 가져갈 수 있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정작 들어가 있어야 될 관세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뭔 소리냐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개항자은 무엇이냐?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죠?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부산이 열렸어, 개항됐어, 그지? 그 열린 항구에 있는 시장을 일컬어 개항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일본 상인들은 조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장사를 할수 있었다, 없었다? 그렇지는 않았어. 아까 이야기했죠, 어디를 개항을 했어요? 부산을 개항을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산 안에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중에다 대면 바뀌게 합니다만은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 일본 사람들 조선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산에 와서 부산에 있는 시장 내에서 일본 상인들이 활동을 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한 공간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른다? 대항장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무역을, 장사를 편하게 하려면은 당연히 일본 화폐를 쓰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집어 넣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한다. 무제한으로 조선에서 쌀과 곡식을 사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왜 넣어놨느냐. 이런 거죠. 자, 일본의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원래 농사짓던 땅을 갈아엎고 그 위에다 공장을 지었고요. 원래 농사짓던 농민들을 데려다가 공장의 노동자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내쌀 생산량은 어떻게 되나요? 농사 시던 땅을 공장으로 만들고 농부를 노동자로 만들었으니까 쌀 생산량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쌀을 먹을 사람은 그대로인데 쌀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쌀 값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쌀 값이 올라가게 되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겠지, 그지? 이해되죠 이거? 네. 그럼 월급 많이 주다 보면은 기업의 이,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게 되겠고 일본의 산업 발전이 걸림돌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쌀을 조선에서 짠뜩 싸워서 일본의 쌀값을 일본의 쌀값을 나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줘야 되는 월급도 낮춤으로써 일본 기업의 이윤을 올려서 지속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일본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선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관세 내용은 왜안 들어갔느냐 관세라고 하는 게 뭔가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다가 붙이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왜 붙이느냐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더 좋고 값싼 자동차가 들어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산차 살까? 외국산차... 외, 외국산 살까? 그래서 외제차 사겠죠. 그죠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다 어떻게 될까?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값을 어떻게?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도록 만드는 게 바로 관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세는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에요. 일본은 이런 게 있다는 거알았을가 몰랐을까? 일본은 다른 나라랑 무역하는데 이런 관세라고 하는 걸 붙인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었어요. 조선은 알았을가 몰랐을까? 몰랐던 겁니다. 그렇죠? 조선이 모르니까 그런 내용 어떻게 한 거예요? 어물쩍 안 넣고 너 넘어 간 겁니다, 그죠? 왜? 자기 나라 물건을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당시 조선은 이 근대적인 조약이라든지 관세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잘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약에 들어갔던 것이고 이후에 조선은 이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응.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개정하려는 노력들을 또 조선 정부는 해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본의 조선을 개항시켜서 무엇 하고자 하는지 잘알수 있죠. 그죠? 산업화된 일본의 상품을 관세없이 짜듯 판매해서 조선에서 뭘 사가는 거예요? 응. 쌀을 잔뜩 사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산업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조선을 개항시켰던 일본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과 처음으로 조약을 맺으면서 문을 열게 된 조선. 그래도 서양 오랑캐라는 조약을 맺는 게 조금 껄쩍지근했어요.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최초의 대상이 누구였다? 바로 미국이었어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과 최초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어쩌다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문을 열게 되었느냐 자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져온 것이 그 계기가 됩니다 자 수신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조선이 일본에 파견하였던 외교사전이 바로 수신사였어요. 왜 수신사를 파견하였느냐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일본이랑 장사를 하다보니 조선이 피해가 커요. 아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뭔가 몰랐던 나쁜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이걸 좀 고쳐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일본과 조약을 재개정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외교사절이 바로 수신사였어요. 그러면서 그 김에 무엇도 하려고 했을까?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본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수신사라고 하는 외교사절이었던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그리고 이때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인물 중의 하나가 바로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잘안 보이니 뒤에? 잘안 보이면 조금 앞으로 와서 보셔도 되고요. 음. 잘 보여요? 음. 네, 아까 아, 그냥 갔고요? 자 그리고 이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에 가서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요즘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라는 걸 물어봅니다 황준헌 어, 중국어로는 황준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때 이 황준쉰이 김홍집에게 이런 것을 좀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담긴 책을 한권건네는데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다 조선책략이라는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조선책략이라는 책이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느냐. 지금 조선을 가장 위협하는, 가장 조선이 경계해야 되는 나라는 어디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침략을 막으려면 조선이 무엇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느냐? 중국이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힘을 합해서, 연합을 해서 러시아를 막아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이 조선 침략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실제로 조선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러시아였을까? 그를 막기 위해서 세 명과 손을 잡아야 됐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설정이 누구의 입장에서? 청나라의 입장에서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것에 대해서 한발 먼저 앞서 나가고 있었잖아, 그렇지? 또 러시아도 청나라는 견제할 필요가? 있었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란 나라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도 손을 잡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청나라도 조선에 대해서 뭔가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철저하게 청나라의 외교적 입장을 대변한 책이 바로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사람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잘 알았다, 잘 몰랐다. 잘 몰랐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황준신이 소개했던 이 조선책략에 있는 책의 내용이 진짜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어떤 위감을 느꼈다는 라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황준선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조선에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되고요. 우리도 진짜로 미국이랑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오락회랑 손을 잡아서는 안돼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청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조선에게 계속 미국을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 나라는 자원도 많고 땅도 무지무지 넓어서 굳이 다른 나라의 땅을 탐내지 않는 그런 착하고 정의로운 나라야. 미국이랑 손을 잡으면 조선 입장에서참 좋을 것이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미국과 손을 잡을 것을 미국에 계양을 할 것을 조선에게 권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청나라의 요구에 넘어가서 조선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서양국가와 최초로 개항의 조약을 맺게 되니 그 조약의 이름이 무엇이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이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조미수호통상조약은 그래서 조선이 서양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고요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조선도 나름 이외국과의 조약을 마구마구 마구 걔네들이 하자는 대로 맺어서는 안되겠다 우리도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정도는 배웠어요 그래서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갔느냐 거중조정이라든지 관세를 매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나름 조선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같다라는 거죠. 네. 네. 관세는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조선이 다른 나라랑 외교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그것을 도와준다는 내용이 거중조정이에요. 음. 고종은 이것이 우리나라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미국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렇 했을까요? 않았어요. 국제관계에는요 여러분 자기 나라의 이익이 늘 최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약속 따위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게 국제관계의 특징이에요. 국제관계에서는 오직 힘의 논리만 통합니다. 나중에 일본의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을 때 미국은 입을 싹닫고 모른 척을 해버리고 말아요. 사실 그래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했던 이익은 또 확실하게 챙겨가요. 영사재판권 가져가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최해국 대우라고 하는 권한을 미국이 가져갑니다. 최해국 대우란 무엇이냐? 미국은 조선으로부터 최, 가장, 해, 혜택을 받는 나라의 대우를 받는다라는게 최해국 대우라는거에요.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조선이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이 갖지 못했던 권리나 이익을 그 나라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미국은 가장 받, 혜택 받는 나라야? 아니에요? 아니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므로 미국에게도 미국이 갖지 못, 아, 다른 나라에게 미국이 갖지 못, 다른 나라에게 미국이 갖지 못한 권리나 이익을 준다면. 미국에게도 자동으로 그 권리나 이익을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최해국 대우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요것 때문에 나중에 조선이 수많은 이권들을 여러 나라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미국에게 많이 넘기게 돼요. 자, 그래서 요런 나름 조선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조미수호통상조약도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무슨 조약이었다?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조약 체결 이후에 미국 외교관, 미국 공사가 조선에 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담례로 조선도 미국에게 외교사절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에 파견한 외교사절단, 보빙사절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빙사절단을 보면 어느 나라를 떠올리면 된다? 보빙사절단 보면 어느 나라 떠올리면 된다? 언느나 일본 어디에 보냈다고 미국에 보냈다고 미국을 떠올리면 된다고 자 이때 이 사람들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마치 뭐처럼 행동을 했느냐? 청나라 황제를 만나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의 방 앞에 문이 열리기 전에 엎드려 있다가 문이 열리자 절을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낯설고 신기한 모습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이걸 1면에다가 사파를 넣어서 보도를 했던 이런 신문 기사가 남아있습니다. 이걸 보면 무엇을 떠올리면 된다? 미국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떠올리시면 된다. 보빙사절단을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청나라는 그래도 불안해요. 러시아나 일본 같은 나라를 견제하려면 수많은 나라들을 조선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어때? 얘네랑도 사이좋게 지내자 라는 식으로 권유를 하게 되면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등등과 결국에는 외교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모두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조선은 이런 나라들한테 많은 권리와 이익을 빼앗기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심각한지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곧바로 식민지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청나라도 불평등 조약으로 시작했고 일본도 불평등 조약으로 시작을 했어. 어찌 본다면 불평등 조약으로 시작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앞으로 무엇을 잘해나가는 것이 조선이 근대화를 잘해나가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됐다 잘 안됐다.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다가 잘안 되느냐?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교재 20쪽에 있는 빈칸 채워가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누가 물러나면서 고종의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외교 정책이 변화하게 되었나요? 흥선 대원군이었죠. 자 한편 조선 내부에서도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한 주장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불렀었나요? 그러한, 일컬, 그러한 주장을 일컬어 통상개화론이라고 이야기 했죠. 통상개화론. 자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알리는 외교 문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서 사건이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뭔가 마찰이 일어나자 운우호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 했죠. 이런 일본의 압박과 조선 내부의 개항에 대한 움직임이 결합이 되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지만 이것은 사실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무슨 조약이었다?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자, 이후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수신사 김홍집이 어, 조선의 외교와 관련된 상황을 소개하는 책자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었다?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었다.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의 영향으로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니 그게 바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도와준다는 조약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도와준다는 조항 뭐? 거중조정 같은 내용이 들어가서 나는 조선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있긴 했지만 영사재판권이라든지 뭐? 최해국 대우와 같은 조선에게 불리한 내용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불평등 조약으로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확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은 포함 외교로 조선을 강제로 개항하기 위해서 무슨 사건을 일으켰다?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다. 자 확인 문제 2번 주제국에서 자국민과 관련된 소송이 일어났을 때 주제국의 법률이 아니라 자국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권리를 영사 재판권이라고 한다. 영사 재판권. 자 김홍집이 가져온 책의 이름 무엇이었어요? 조선책략이었죠, 그죠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청락 좀 꺼주세요. 응. 응, 불